언제나 믿고 있었네. 그 강력한 세력을 모았군. 나도 동감합니 하나로 합쳐지면 더 강력해질 것이네. 리본만 뽑으면 무배죠? 와 됐다. 됐어, 됐어. 너가 이긴 줄 알았지. 너가 이긴 줄 알았지. 그 응, 아니야? <웃음> 아치. 너가 너가 이긴 줄 알았겠지. 아니야. 한참 모자라. 모듈 내게 보고 싶은 사람 일단 나부터. 렉나 야, 팔레 판게만도. 아, 아야 나쁘잖아, 나쁘잖아, 나쁘잖아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? 어, 나 이거 버릴 건데. 어, 어, 어! 아, 잠깐만, 아, 이거 잠깐만, 아, 죽겠다,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, 쳐먹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와>. <웃음> 으아! 으아! <웃음> 아 잠깐만, 잠깐만. 어나 세상에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멈춰. 멈춰. 멈춰. 멈춰. 멈춰! 괜찮 아 괜찮. 아 침착해. y 합체 죽어서 끝나 부림 키키키키키키 n 다 never him, h 근데 너, 너 뭐야? <웃음> 핸드좀 비워 버리고 다 버려. <웃음> 돈이 돈이 복사가 되는데 <웃음> 상처뿐이야. 얘 <웃음> 얘는 동족이 없잖아. 아이 포식자 때문에 씨, 정신 같은 포식자 때문에 씨. <웃음> 아! 이 <웃음> ㅅㅂ 식자 이것도 나쁘지 않아? 포식자안 냈으면 어떻게 냈을라네대판 났을 것 같은데 핀리를 안 고를 수가 없다 진짜, 핀리는 안 고를 수가 없어. 어! 어! 진짜 살짝 모자릅니다. 뚜껑고 1이3 <웃음> 21,4,7 21,4,7,36,4,21,4,7 이거 오버플로우 안되고 근데 다 들어가는 팀지지 컷! 하시티 대 빼! <웃음> 이 게일스 있을거라 생각했냐고 티켓 투스 12톤 까지 살려놓고 오케이 아, 씨시괜시 아, 어, 받아서 뭐 해? 안이 그대는 훌륭한 지도자네 마아키한테 <웃음> 이 스틱이 뭐 이렇게 많이 겹쳐 보이냐 이거 허그 아냐? 거래로 보 <웃음> 그게도달빛을 따라주겠네 어 뭐야 쪼까냈어 뭐하는거야 아니 전투 못보네 <웃음> 아니 쪼까네 여간 쪼까네 어. 뭐. 그오 안죽을 아 왜그래 <웃음> 아니 포기하네 이번 하스편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펀.주콘.co.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